볼 놓고 플랭크 준비 자 배를 내밀어야 돼 배를 그렇지 잘하네 오케이 와, 여기서 조금 더 낮춰줘 <웃음> 그럼 여기서 흔들고 그렇지 무릎 짧게 짧게 걸어야 돼 허리 딱 잡아주고 들어봐 발 출발 바닥 찍어 바닥 찍어 스윙 스윙 그렇지 어 잘했어 어 좋아 좋아 어 고. 다리 더 모아 자, 볼로코 플랭크 준비. 자 가볍게 30초 해볼게요. 자 레디. 자 무릎 쭉 펴야 돼요. 무릎 쭉펴고어 등을 내리고. 그렇죠. 배를 좀더 올리고. 그렇지. 이 자세 턱은 당겨야 돼요. 코어를 끌어당겨야 돼. 그리고 팔꿈치를 배꼽 쪽으로 당겨줘야지 코어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. 자 팔꿈치를 배꼽 쪽으로 당겨봐. 등이 안 구부러지게. 팔꿈치를 배꼽 쪽으로 당겨봐. 허리 내리면 안 되지. 허리 딱 세우고. 배꼽 쪽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. 자, 사이드 플랭크. 배를 내밀어야 돼, 배를. 그렇지. 배를 앞으로 내밀어. 배 내밀어서 앞으로 일자를 만들어. 자, 밑에 있는 엉덩이가 중요해. 밑에 있는 엉덩이를 그대로 들어줘야 돼. 자, 밑에 있는, 아래쪽에 있는 발목에도 힘을 줘야지. 그래야 너희들이 사이드로 움직일 때 발목에 힘을 줄수 있다고 바닥에서 살짝만 떼면 돼 바닥에서 살짝만 자 엉덩이 낮춰야지 엉덩이 낮춰서 여기서 버텨줘야 돼안 되면 무릎 꿇고 하면 돼 어깨 앞면 푸쉬업 자세 어, 푸쉬업 자세 그리고 다리 한 발만 들어 자 플랭크 자 내가 휘슬 불면은 사이드로 다시 휘슬 불면은 정면으로 다시 휘슬 불면은 사이드로 엉덩이 딱 이렇게 바로 해줘야 돼 자 왼쪽 보고 굴러야 돼. 어, 그렇지. 잘하네. 자 다음 반대. 그렇지. 자꾸 엉덩이를 다음에 안 돼. 들어줘야 돼. 들어줘야 돼 엉덩이. 자 이번에 플랭크하면서 드리블칠 거야. 자왜 이렇게 하냐? 코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팔의 움직임을 자꾸 주는 거야. 팔을 더 뻗어서 쭉 그렇지. 손가락으로 튀겨도 돼. 손가락으로 도튀겨내니까 팔을 최대한 뻗어줘 자 이게 바른 자세에서 정확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섰다고 했을 때 코에 어 힘이 들어가서 드리블을 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렇지 어우, 자세 제일 좋다 너 도민이 맞아 이름? 네. 어 자세 진짜 좋아 너 오케이 다리를 어깨 넓이로 딱 벌려봐 어. 자 이렇게 이 동작에서 한 손을 떼는 거야 코어를 이용해서 자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든 엉덩이 빼지 말고 고관절 앞으로 펴 그렇지 두 손으로 먼저 잡고 자 잡고 앞으로 기울어 기울어 엉덩이 딱뼈 무너지면 안돼 그렇지 딱 버텨줘 그렇지 버텨줘 버텨줘 숙여지면 안돼 잡아줘 그렇지 딱 힘줘 힘줘 여기서 조금 더 낮춰줘 그럼 여기서 힘줘 그렇지 굿 아주 잘했어 자왜 코어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농구할때 점프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찍었을 때 다리를 탁 굴렸을 때 지면에서 힘,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타고 코어를 통해서 상체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코어가 힘이 없으면 은 찍으면 바로 무너지지 그럼 힘이 다 분산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? 힘의 연결을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하체 운동할게 볼 하나만 들어봐봐 한발 들고 나처럼 똑같이 따라해봐 자 고관절만 놓고 그대로 무릎 구부려 봐 그렇지 다시 업둘셋 자세를 낮게 앉을 때 등을 먼저 구부린 친구들이 많아 등을 먼저 구부리기 시작하면은 고관절을 못 쓴다고 고관절이 낮아져야 자세가 낮아지잖아 맞지 근데 등을 먼저 구부리면은 고관절을 못 쓰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된다고 그럼 다친다고. 그래서 내가 한 발로 앉으라 그럴 때 고관절 먼저 구부리고 무릎 구부리라고 한 거야. 세네열 반대. 자 마지막은 러닝하는 자세로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팔 스윙. Good. Good. Good. 이렇게 내려가면 절대 안돼 여기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그래 디뎠는데 여기서 받쳐줘야 팍 나가잖아 근데 디뎠는데 엉덩이가 빠지고 가면 은 늦어진다고 그게 아까 사이드 플랭크 할때 밑에 있는 다리가 엉덩이에 힘을 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하면 밀고 반대발이 다시 오게 알겠지? 그렇지 밸런스 잡아주고 자 갔는데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신경 써서 이렇게 해줘야 돼십자인대가 다치는 게 이렇게 꺾이면서 다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닝이나 운동을 할때 정확하게 무릎이 안쪽 아니면 살짝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해줘야 돼 런지 자세에서, 자, 이 자세에서 점프. 점프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이 발로 밀어서 점프로 위로 밀어 올리는 거야. 셋. 네 열. 네. 완대. 다리만 들어 올리면 되지. 그게 아니고, 여기 힘을 딱 정확하게 팍 차줘야지. 이렇게. 위로 차줘야지. 너 이거 레오버 어떻게 이렇게 뜨잖아. 이런 걸잘 차줘야 추진력이 생겨서 위로 뜬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오케이. 반대. 자, 이번엔 사이드로 할 거야. 사이드. 하나. 둘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이렇게. 어. 어. 어.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돼.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. 그대로 고관절 안, 안으로 잘 집어넣어 줘야 돼. 고관절. 힘 있게. 네. 엎드려 맞춰서 자 고관절 늘리는 훈련 좀 해볼게 그대로 한발 앞으로 자 다시 왔다가 반대쪽 다시 돌아가고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안 해봤어? 자 내발기는 네 자세 여기서 앞으로 걸어 나갈거야 이렇게 이 상태로 정확하게 등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코어를 못 쓰는 거니까 정확하게 네발 기운 자세 정확하게 자세 잡고 그대로 걸어가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! 자 출발! 다리를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? 스타워! 저잘 봐! 자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야지 이렇게 오면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 무릎 짧게 짧게 걸어야 돼 허리 딱 잡아주고 고개 들어도 돼 코치님이 벽이야 벽이라고 생각하고 자 벽에 이렇게 기대 내가 하나 하면은 뒤로 빠져 뒤꿈치 든 상태야 둘 하면은 어 계속 뒤꿈치 든 상태에서 하나 하면은 내려갔다가 어자 여기서 다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고 이 뒤꿈치가 든 상태야 고관절을 이용 잘해야 돼 오케이, 잘했어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뒤꿈치 들고, 삑 하면, 삑 하면, 이거, 몸이 무너지면 안 돼. 코어에 힘 주고. 근데, 이 동작에서 코어를 못 세우면은, 이렇게 숙여진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오케이? 자, 뒤코 한 발로 자원원원원 원, 원, 원. 오케이 자 여기서 이까지 와서 발 바꿔서 원원 원. 오케이 오케이 발 팍팍 차야 돼 바닥 찍어 조금만 조 바닥, 바닥 찍어 바닥 찍어 스윙 스윙 스윙 여기서 탕. 탕. 원투원투 그렇지 올라 그렇지 그렇게 차, 거, 고조 바닥을 강하게 차줘야 돼 강하게 그래야 너희들이 힘을 치고 나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레디. 90도 45도 정면. 90도 45도 정면. 오케이. 해. 그렇지. 어 잘했어. 해. 그렇지. 어 잘했어. 어 좋아 좋아.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리. 다리 앞으로 내밀면서 타. 타. 오케이. 자 준비 출발 발을 던져야 돼 발을 던져야 돼 패스트핏이라 그래서 빠르게 발 짧게 빠르게 해서 저까지 가는 거야 준비 출발 다리를 더 모아 다리 모아 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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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тому что 자 그대로 스트레치 자 안으로 밖으로 스윙 스트레치